đ m không mưa n h i độ cao nhất từ 22 đến 23 độ x o h ữ i l b t alo 1 2 4 alo alo. Chơi chứ gi mà. Xem. a b c d e f g i i love you. c d e f g i love you. I love you.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어, 우리 하와 비를 어떤 사람인지 좀 알려달라고 많은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둘을 알아보는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음, 하와 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랑 X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나이렇 응. 해볼까? 죽을래? 죽을래? 왜는 왜? <웃음> 왜는 왜, 왜? 안 돼, 컴드. 만약에 빙트 이런 거 하면 안 돼. 빙트 없어. 컴껏 빙트웅. 혀 네. 어. 무조건 O랑 X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럼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현재 애인이 있다. 어둘다 없어? 내가 조사하면 다 나와, 니네. 조사하면 다 나와. 네, 왜 아. <웃음> <웃음> 나는 현재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아 없어요 나는 지금 직장이 좋다 네 이. 아니, 형수는 내 직원이 아니잖아요 자, 나는 성형수술을 해본 적이 있다 어둘 다? 둘다 네. 그럼 자연산이야? 자연민 어 좋습니다 나는 한국에 가고 싶다 여행 가고싶다 <웃음> <웃음> 나는 한국이 싫을 때도 있다 어. 솔직하게 얘기해 괜찮아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냥 이유나 물어보자. 이이있우 <웃음> 음, 맞아 맞아 한국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있으니까, 응이사람는한한 <웃음> 그래. 오케이. <웃음> <Okay. 웃음> 나는 응? 밝히기 싫은 단점이 있다. 뭐예요? <웃음> 밝히기 싫은 단점이 뭐야? 이게지? <웃음> <웃음>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형형형형 알았어 알았어 아참나 진짜 나는 남자와 동거를 어..나는 베트남 말고 다른 나라를 가본적이 있다 나사 어어떠어 아..태구 한는 음. 기억을 못해 아, 왜 아, 어..진짜? 어..진짜? <웃음> 아, 오빠 지우 내가 <웃음> 뭐? 보고 싶다고요 아..컴파이 뭐? <웃음> <모음> 말고 유릭 송로이 아..유릭 송 어..유릭 어어아 나는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사람이다 장점이 더 많아? 우와 뭘 그렇게 생각을 하니? 아, 그래? 예 나는 영화처럼 살고 싶다 어떤 영화? 아까, 아까 우리 본 거? 그레이 50가지 그림자 남모이 그렇게 살고 싶어? 영화처럼 살고 싶다면 아까 우리 봤잖아, 영화. 도깨비. 도깨비? 네. 아, 도깨비처럼 살고 싶다고. 어, 어, 나는 슬픈 슬픔이 많은 사람이다. 왜왜 어, 왜 슬퍼? 왜 슬퍼, 왜? 행복돼. 너무 많이. 너무 이는사람야빨 em coi là đ 라디 대마 아... 아, 대마 어,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 나는 나는 네. 나마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누안 마. 검성. 25 tuổi vẫn đẹp mà. 이 알았어요, <웃음> 아주. 입니다 나는 나는 설레이고 싶다. 음? <웃음> <웃음> 이거 뭐야? <뭐냐>? 애 <웃음> 아, 뭐독 야, 우리 다 독신주의자야. 우리 다 독신주의자라고 너나 하, 나다 독신주의자야, 우리. 우리샘 오. 태다태샘쌤 근데 안 원해? 안원 오빠 평 t h ư ờ n 오빠 평 t h ư 샘 n g 쌤평 thường. 평.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노이디, 무머이 싸우, 무머이 싸 나는 선물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음,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하는, 하는 주는 것을 더 좋아해. 선물을 근데 왜 오빠는 안 줘? 어, 문제 기나자 나는 내가 이쁘다고 생각한다. 아, 좋아요. 이런 자신감 좋아. <목소리> 아, 그래, 그래, 맞아, 맞아, 맞아. <목소리> 나는 버킷리스트가 <bucket> 있다. Không t 이 để s u h ô n biết. n 있어? 아, 뭔지 물어봐도 돼? 아. Hả? thì c h ế t Bí mật. 아, 비밀? mật. 아, o okay, 알았어. <목소리> 아,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 <웃음> 음. <웃음> 우리 다 똑같습니다. 아직은, 아직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우리 셋이 딱잘 맞아. 얘네들이 편한 이유가 막 결혼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없고 남자 친구에 대한 뭐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아. 나는 남자로 살고 싶다. 오자 다르게 나왔어요. <웃음> 왜 남자로 살고 싶어? 왜 여자 꼬시고 다니게? 엠티고 개 đẹp. 짤짤짤짤. 엠티고 개. 나도 이쁜 여자 좋아해. 나는 지금 인생이 좀 불안하다. 돈 때문에? 띵? 네 네. 나는 불만이 있으면 참을 수가 없다. 조심해야 되겠네. 너네한테 불만 안 가지도록 해야 되겠네. 어. 아, 알았어. 그래 그래. 나는 평생에 돈이 필요 없을 만큼 많이 있으면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아니야. 오, 여기서 또 갈립니다. 하는 일하고 싶지 않아. Ngọt đay nhiều tiền em ngủ nhiều nhiều. đúng rồi đúng rồi đúng rồi. t t 근데 그건 맞아. 하가 하가 잠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얘는 돈만있으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잠만 잘 거예요. 진짜 진짜 쇼핑도 쇼핑도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잠을 잠이 좋아, 잠이. 어, 나는 두명 이상 남자 친구를 사귄 적이 있었다. 예. 오. 와. 오. 개나와 Thời 학 그래, 그래. 뭐 학생 때니까. 나도 있었어요. 나도 학생 때 있었어요. 예, 인정, 인정. 빨리 이거 들어, 이거, 이거. M, 이거 맞잖아, 이거. 동그라미, 빨리 들어. 오빠 있어? 나 있어. 난 있었어. 어, 난 있었어. 어, 난 있었어. 난 인정했잖아, 나 학생 때 있었어. 망의 말. 아, <목소리> 좋다. 좋, 좋, 좋, 마빠이로이마 나는 돈이 많은 사람보다 성격이 좋은 사람이 좋다. 얘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죠? 돈이 있어야 돼, 무조건. 띠엔 어, 그렇지. 하지만, người tốt, không có tiền thì lại không tốt. n 그렇지, 이게 이게 여자들의 세계야. 그래 맞아 맞아. 나는 결혼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한다. h 이런 이게 나올 거야. 오, 예. 자, 그냥 뻔한 대답이죠. 요즘 베트남도 요즘 세대에 맞춰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오는 날에 가끔 미친다. <웃음> 아니 하 아, 하는 왜 미치는 거야? 하왜 미치는 거야? em không thích mưa em không thích mưa. 야 나가 <웃음> 나가, 나가. 어, 나는 24시간 잘수 있다. 애교덕이 뭐 뭐먹으면 어, 너무 너무 24시간을 잘수 있어? 저도 저도 24시간 잘수 있습니다 네. 나는 애정표현을 잘한다 이게 뭐 맞는 것 같아 근데 약간 B는 애정표현이 조금 덜한 편이고 한은 어, 애교가 많아 진짜 어, 인정 인정 인정 맞아, 맞아. 나는 남자에게 인기가 많다 인기가 많아. 응, 오. 응. 인기가 없다고? 이 응, 구독자님이 하를 많이 좋아해. 하를 많이 좋아해. 하가 인기가 많아. 이라이 꽈라이 꽈라이 꽈라이 꽈라이 꽈라이 꽈라이 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직 없구나. 음... 그래서 얘네들이 한국말을 못해요. 나는 삼성보다 아이폰이 더 좋다. 자 아, 무조건. 아이폰 8. 어. 12% 아 12야. 아. 근데 우리 한은. 삼성 Note 12. 나는 10분 안에 남자를 꼬실 수 있다. 어디나 <웃음> 잘해. M이 30분. em thuộc t h 아 그래 그래. 그러면 하. 30분. cái n 이 y 10분 h ú t 어. đ ư <놀린> <놀린> <놀린> <놀린> 나는 유튜브로 유명해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놀린> 음 알았어 오빠가 도와줄게. 나는 섹시한 옷을 좋아한다. <놀린> <놀린> <웃음> 그렇죠. 여자는 여성스러워야죠. 그죠? Yeah. 네. 맞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나는 처음에 오빠가 사기꾼인 줄 알았다. 뭐, <웃음> 하이바. 야, 진짜. 그래. 나도 나도 내가 사기꾼인 줄 알았어. 나도 내가. 나는 나쁜 한국 사람을 두명 이상 알고 있다. 음, 몰라. 아예 한국 사람 몰라? 못 <웃음> no, no. 뭐, 너야? 아 나야? 그그 나쁜사람이 나야? 100점. 야 진짜 날마 100점 진짜 너무 많다 너 진짜 알았다고 더이상 하지말라고 비참해지니까 뭘 노이정이야 나는 노래를 잘한다 뭐, 노래 못해? 어 우리 노래 못하면 안되는데 우리 노래 잘해야돼 아 노래 못하면 술을 잘 먹지 맞아 맞아 인정. 인정. Soldier, look at her mobile. Okay, and happy. Okay. Okay. Okay. Okay. Okay. o t 네. 말임말 말고, 임 말고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지. 뭐? 거지안 a n h cho em. <일을> <웃음> không c k n không thể không h không h không thể không t h không thể không t h không t k ô n g h ể không t k h n g t ể h ô n g t h n g o n g s o n g h a i cái g thể làm n g thể n g thể n g y em g i à e không không cái này ở, ở đây không l à m cái n à y h ư ợ c n g i à rồi. g i à rồi. n h ư n g mà e không n g m được ô n g không n g h ể n g thể n g thể không thể không thể không t i ể k n thể k h ô thể g thể k thể g thể k t 그런 안에도 발표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요? 계약서 쓰는데 아 계약서? 그러면은 2년월에 그 아까 그 그레이 그5 0까지 그림자 봤죠? 그래 그래 그 우리 계약서 어제 밧줄 갖고 와? 루프 갖고 와 루프 아? 안나 빙타이마 그래 아 수업 너는 <웃음> <웃음> <웃음> 나는 오빠를 믿고 따를 수 있다 너무 어, 어. 안해응 너가 안 일이야 안해 <웃음> 야, 너왜 X가 두 개야 하이카야? 빨리, 뭐한한못갈못 하, 하, 갈, 갈? 안 돼, 공들. 못 갈. 자안 본다, 오빠 안 본다. 오빠 안 보고 있을게. 자뭐하바하이 둘, 셋. 오케이, 알았어. 팔은 <웃음> 팔은 누가 들었어? 사람 이걸 들었고 어 지금 어, 얘는 이걸 들었어 And I am s 야 치워. 치워. 네. 제발 오빠